안녕하세요. 언제나 즐거운 곳,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예, 릴리 양이라고 하고요. 어, 제가 혼자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 같이 있고 싶어 해서 이렇게 제가 안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렌즈와 이제 카메라 사이를 이어주는 어댑터들. 그런데, 과거의 수동 렌즈들을 최근에 어, 미러리스 카메라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수동 렌즈는 수동으로 찍어야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그 그 안에 이제 컬러 피킹이라고 해서 어, 초점이 맞으면 은 색으로 표시해 준다던가 이런 이제 방법들이 등장했는데 어, 지금은 이제 더 앞선 방법은 역시 어댑터 자체가 자동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획기적인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테크아트 라는 어, 회사에서 나온 그 모델명이 EA-LM7 이라고 하는 이제 어댑터입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에는 자체의 모터가 달려있고 접접 센서가 있어서 어, 카메라 렌즈의 정보도 전해주고 그 다음 자동 초점도 잡아주는 획기적인 이제. 어댑터가 되겠죠 어 일단 수동렌즈 현재 이렇게 끼워져 있는 모습이지만 제가 요거를 한번 이제 빼보겠습니다 짠한 손으로도 이렇게 가능하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그래서 아, 굉장히 슬림하고요 어, 무게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이 밑부분은 어큰 렌즈들을 부착했을 때 어느 정도 지지해 줄수 있는 어 받침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에 이제 그 혁신적인 이제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어댑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 지금 현재는 이렇게 어 떨어져 있어서 그 표현을 못해 드리겠지만 잠시 후에 어 제가 편집된 그 영상으로 어 다시 요 움직이는 모습이 이제 어 보여질 것입니다. 자이 어댑터 하나만 있으면 과거에 유명했던 수동 렌즈들을 전부 다 소니의 E 마운트 바디들, 즉 소니 A7 시리즈나 소니 A 5500 또는 6000 6000 어, 이후의 이제 시리즈들의 전부 그 위상차로 그 AF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에, 그래서 어, 저의 경우에는 그 수동 렌즈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과거 렌즈들이 보케와 어, 또그빛칼라짐이 좋은 렌즈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에, 그 중에 보이클랜더 회사에 이제 제품들이 그 저는 선으로 하는데요. 보이클랜드는 특히 그 조리개 값이 굉장히 낮은 상태 그러니까 F2.8 정도만 해도 빛깔 라짐이 굉장히 예쁜 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보이클랜드의 녹턴 50.1이라는 렌즈이고요. 이 렌즈는 F값이 1.1입니다. 어, 굉장히 밝은 렌즈죠. 어, 그래서 어, 선한하는 렌즈인데 어, 이 렌즈에 테크아티의 어댑터를 끼워서 소니 A7 Mark II에 어, 장착해서 AEF가 어느 정도 속도가 되는지도 그 잠시 후에 어, 화면으로 제가 이제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이 어댑터를 사용하면서 그과거의 수동렌즈 중에 유명했던 칼자이츠 렌즈 중에 폴라나 시리즈가 있습니다. 플라나 시리즈는 이 코팅이 굉장히 좋아서 태양과 맞짱 뜬다는 의미로 플라나입니다. 그래서 어, 85.4입니다. 이 렌즈는. 어, 이와 더불어서 50.4 렌즈도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인물 촬영에 85.4나 50.4는 어, 늘 어, 아주 애용하는 이제 렌즈이기도 하고요. 이런 렌즈들이 현재 중고가로 어, 저렴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죠. 어, 이거를 자동 초점 렌즈에 최근에 플라나 시리즈를 구입하신다면은 3배, 4배 가격을 주셔야 아마 될 것입니다. 또한 과거 렌즈들 중에는 최근에 AF 렌즈들보다 어, 부피나 무게도 굉장히, <웃음> 릴리, 그건 맞으면 안 돼요. 릴리, 일로 와요. 그 흔들립니다. 릴리. 그래, 어, 일로 와, 그래. 자. 그래서 이런 렌즈를 이제 또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 또그 이런 렌즈는 제가 1979년도에 제 아버지께서 당시 동대문에 그 카메라 그 상점이 많았었습니다. 거기에 저를 이제 데리고 가서 어, 저에게 선물로 사주신 귀한 렌즈, 어, 펜탁스에서 나온 200mm 단렌즈인데. 어, SMC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코팅이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렌즈고 아직까지 여기 보시면 PAST라고 하는 딱지까지 그대로 제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만큼 제가 어, 귀한 렌즈로 제가 생각하고 어, 이 렌즈 역시 테크아트 어댑터를 통해서 자동렌즈 오토포커스 렌즈가 되는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AF 속도가 과연 그 테크아트의 수동 렌즈를 탄 것과 그 다음 어 소니의 E 마운트 전용으로 나온 그자이츠 중에 1635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1635 렌즈는 이제 자동 렌즈죠. 자동 포커스, 오토 포커스지만 이것과의 비교도 제가 이제 영상 편집 폼에 이제 넣어보려고 하고요. 네. 이런 렌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크지요. 이게 60에 3서 300mm까지 이제 어, 되는 렌즈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삼양의 폴라 시리즈라고 해서 어, 과거 그 자이스 렌즈들의 어떤 그롤 모델화하면서 굉장히 그, 그 선예도도 좋고 어, 가격도 저렴하면서 제가 이 렌즈를 그 경매에서 그 2만 원에 구입했는데. 이 렌즈를 AF 렌즈로 해서 어, 200mm 이상의 어떤 연꽃이라든지 어, 또 어떤 원거리의 어떤 샷을 찍을 때 어, 그야말로 가성비 아마 전 세계 최고가 아닐까 예, 생각합니다. 예, 이런 류들을 가지고 어, 오늘 이제 테스트를 하는 영상을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고요. 그이 테크아트 같은 경우에도 국내 수입이 최근에 어, 아마 그 품절이 되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알리바바를 통해서 구입하실 수도 있고요 어, 또는 그 중고 시장 형성도 어느 정도 되어 있기에 어, 여러분들께서 그 아마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모델명을 알려드리면 LM-EA7이라는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자, 다시 요거를 한번 보시면서 나머지는 이제 그 제가 영상본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보이클랜더 녹턴 50.1을 가지고 어,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위상차로 지금 어 중간에 조금만 이제 점들이 보이심을 어 아실 수있겠고요이 어뭐 정도로 예 정확한 테스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착하실 때 이런 느낌은 가질 수 있겠구나 정도로 추측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보이클랜드 녹턴 40.4의 최대 개방인 1.4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어, 이 정도의 속도가 나아지고 약간 녹턴 1.1 최대 개방 보다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화각이 이제 넓고 어, 또 F값이 1.4 다 보니 어, 이 정도 속도가 이제 나와주는 그리고 전부 위상차로 지금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어, 소니 A7 마크 2에서 이제 테스트 중이고요. 네. 네. 이번에는 칼자이츠 플라나 85.4를 가지고, 어, 역시 한번, 어, 보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얘는 이제 조금 그 85mm이다 보니, 예. 좀더 원거리를 이렇게 좀 잡아야 이제 되겠죠? 아까는 최소 초점 거리가 이제 안 나오면 아무래도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어, 소니 마운트, 소니 사에서칼자이즈 어, 어, 기술로 개발된 1 6 3 5자이즈 렌즈를 가지고 어, 한번 어느 정도의 느낌인가? 음, 아까 그 수동에 이,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테크하트 어댑터를 어, 장착한 것보다 어, 지금 이렇게 어, 어떤 실내 어, 야간샷에서 오히려 어, 조금 느림을 어, 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한데 그, 위상차와 하이브리드로 이제 컨트라스 방식을 함께 지금 사용이 되고 있어서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 보면요. 어, 테크아트사의 어, LM-E8-7 이 수동렌즈를 자동렌즈화 시켜주는 즉 오토포커스 시켜주는 어, 이 어댑터는 어, 라이카 렌즈들 중 M-mount 타입 렌즈들이 어, 소니의 A7 또는 소니 알파 5000 시리즈, 6000 시리즈 등에 끼울 수 있게 나온 것이지만 어, N마운트 렌즈들이 어, 렌즈와 바디 사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플레인지백이 짧다고 하는데 이렇게 짧다 보니 그 다시 어, 플레인지백이 긴 캐논 또는 니콘 등의 렌즈를 중간에 다시 어, 그 간격을 맞춰주는 엠마운트로 맞춰주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 어댑터로 하나를 끼우고 다시 여기 에 끼우면 된다는 결론이겠죠 어, 그러다 보니 과거에 이제 니콘 또 캐논뿐 아니라 콘탁스의 CY 마운트라든지 아니면은 그또 다른 어, 올드 렌즈들도 전부 이 어, e 사이에 어댑터 하나를 끼우고 다시 그 이것을 소니 바디에 끼우고 하게 되면 전부 자동 초점 렌즈가 된다는 것이죠. 아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어, 전세계 렌즈들 대부분이 다 맞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상차로 어, AF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최신 모델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가 있겠고요. 어, 최소한 소니의 A7 Mark II 또는 그, 그, 미러리스 중에 A6500 등등이 아무래도 어, 위상차에 의해서 굉장히 빠른 어, 속도로 어,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 테크아트 어댑터의 펌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면 어, 더 최신 이제 바디에도 이제 적응하게 되어 있고요 어, 현재 국내에 이 제품을 그, 그 수입을 하긴 하나 아마 품절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만약에 이게 구하기가 어렵다면 알리바바,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구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베이를 통해 직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어, 즐거운 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